이 정도 되면은 뭐 생대가 한 12kg, 10kg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. 무조건 나오죠, 10kg. 네. 그면 음. 100평에 400에서 500만원 이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100평에 400만원 잡고. 네. 밀등 올라갑니다. <웃음> <웃음> 뭐, 음. 24,000평이니까 답 나오네, 그죠? 네, 네. 네. 답은 나옵니다. 계산은 여기 들어가 있어, 계산은 밑에. <웃음> 어, 여이요 로또 로또 당첨금. 네, 나오고 있습니다. 네 저는 경남 창녕에 마늘밭에 나와 있는데요. 이 마늘밭은 제가 3월 달에 방문한 마늘밭입니다. 자, 이곳은 농민이 농민을 위해 만든 그 비료, SM팜을 이용해서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자, 얼마만큼 마늘이 잘 컸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때요말다 좋네요. 아 여기가 사지네. 네 사지 사지 그냥 나오네 멋있죠. <웃음> 나도 똑같애. 나 <웃음> 똑같애. 나 <다> 똑같애 <웃음> 지금. 야, 이동인들이이제게 핑당 흘려서 우리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네. <웃음> <웃음> 아 <웃음> 왔다 우와 안에까지 <웃음> 8장 아역까지 어, 9장, 9장. 아, 네. 작년에 엽수가 대략 7장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 올해 두개가더 나온 거예요네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야, 우리도뭐 그러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? 나도 <웃음> <웃음> 입 두께도 음. 그 상당히 두껍고 겨울 잘 버티고 잘큰것 같습니다. 지금 오늘이 3월 18일이죠? 네. 네. 맞습니다. 3월 18일에 지금 부직포 안 씌우고 작년에 음. 11월달에 파종을 하셔서 마늘 씹으시다가 물구가 부족해서 <웃음> <웃음> 제가 씹을 것도 가지고 가셨거든요. 다뺏서 왔습니다. 작년에는 테스트 사마 한번 써봤는데 네. 어, 물건이더라고요. 아 물건이더라? 네. 어떤 면에서 물건입니까? 어, 일반 비료를 썼을 때는 지금, 들러 매고준비한다고 지금 허리가 부어지는데, 이 슈퍼농부 덕분에 이제,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합니다, 이제.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. 기막힙니다. 네. 그 농민이 이 농민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슈퍼농부가 만든 SM판 비료를 이제 사용하시고, 농민이 직접 써보시니까, 네. 효과가? 최고입니다. 최고랍니다. 예. 이 중에, 완화성 비료가, 네. 이런 게 없더라고요. 이제 차별화된 네. 게 이제 질소, 인상가리, 그 다음 뭐 고토, 붕소가 끝이지. 맞습니다. 이런 뭐 육대 미량 요소 이렇게 들어가는 뭐 음음음. 붕소 0.5, 아연 0.5, 철, 망강, 쿠리, 몰리부덴까지 들어가는 그 복합 비료가 없지요.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<웃음> 없습니다. 그래서 <웃음> 제가 이제 저도 이런 성분들을 또 나중에 네. 작물한테 공급을 해주려고 그러면 또 연면 살포를 음. 할 때가 제가 한번두번더 해야 되고 농사를 조금 어 쉽고 편하게 네. 지을 수있으려고 이렇게 비료를 만든 거죠. 제가 <웃음> 이슈퍼도모김 덕분에 올해 <웃음> 아주 오해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질소가 22는 뭐 어떤 복합비료든 거의 다 비슷합니다. 근데 이제 요12인산10 자체가 어 초기 성장을 잘한다 하는 이유가 어, 구형성 인산이 아니라 수용성 인산이 들어가 있어서 어, 물과 닿으면 녹아서 작물이 바로 빨아 먹을 수 있는 수용성 인산 함유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, 특히 이렇게 마늘 같은 농사를 지을 때는 구근류이기 때문에 그 가리가 염화가리가 아닌 황산가리가 사용이 많이 되면 어, 맛, 향, 색깔, 품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리가 1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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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다가 또 굳이 그 질소질비료를 음, 음. 사용을 안 하셔도 농사가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지수있다는물 물, 관리 하신다 지금 뭐 며칠째 잠못 주무셨어요? 어 지금 한 6일 정도 됐습니다 6일 불네요 <웃음> 6일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지금 6일 동안 잠을 못주셨다는데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? 이 돈을 지킨다고요 아 마늘? 네 맞습니다 물 관리 하시느냐고 네네 네, 맞습니다 하시냐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되지만 아, 이 농가들은 그 다음날 일하기 위해서 뭐 새벽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, 물판장에 좋은 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? 음네 맞습니다 상이 3% 안에 들어갑니다 와... 아, 역시 SM팜 <웃음> 음. SM팜 <웃음> 해보셨으면 좋으셨어요 어 일단은 추비를 네. 한 4번 5번 할 거를 네. 한 번에 끝났고요 그러면은 비료값 절약에 인건비 절약 그럼 이절하게 가족 여행 추가. 가족 여행 추가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여행 추가. 대박 마늘 고소득. <웃음> 요건 비밀인데. <웃음> 지금 얼마나 더 캐셔야 되는 거예요? 어 규모가 2 4 0 0 0평 정도 파종했으니까 요 밭이 1 0 0 0 평입니다. 어... 음, 아직 만평더 남았습니다. 자만자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? 정말 힘든데. 네. 기쁘죠? <웃음> 돈이 들어오면 <웃음> 행복합니다 이게 다돈 아이가 돈 그죠? <웃음> 돈 <맞죠? 웃음> 돈이 더돈 제가 100평에 SM 판물 6포 100평에 6포를 줬죠네 6포를 <웃음> 넣는데 어... 17,000원 그때 17,000원 했었죠 네 그때 싸게 했죠 네, 곱하기 하면 한 8만원 좀 안되네 그죠? 네, 네. 8만원으로 평당 한1 3 k g 정도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... 생대가 한1 2 k g 1 0 k g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오죠 1 0 k g 네. 네, 그러면 100평에 400에서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100평에 되지요? 400만 원 잡고 1등 네. 올라갑니다 <웃음> <웃음> 야 그러면 뭐 음. 24,000평이니까 답 나오네 그죠? 네, 네. 답은 나옵니다 계산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계산 밑에 <웃음> 어 뉴욕이요 로또, 로또 당첨금 네, 나오고 있습니다 네. 뭐 하실 거예요 이 돈으로? 어 일단은요 우리 대표님 네. 네. 버농부님 네. 밥한끼 사드려야죠. 아, 음. 밥한 끼. 아 그렇죠. <웃음> 식당을 한달 전세를 내 주셔야지. 어, 막두달 가능합니다. 두 달도. <웃음>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. 정말 저도 보람이 있고 네. 또그 S m 팜을 사용한 농부들이 또 이렇게 음, 좋은 음. 성적을 올리고 부전해가는 모습을 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게 S m 팜이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단점이 뭡니까? 뿌리가 너무 마으니까 네. 보이십니까? 네, 뿌리가 너무 많아. 아 <웃음> 뿌리 때문에 죽겠는다 많아서. 캘 때? 네. 트레타가, 어. 안 <웃음> 트레타가 안 나가요. 트레타가 안 나가요. 좋은 거죠? 사실은. 요런 뿌리가 제머속에있는데 그죠? <웃음> 고생 많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좋은 비료 덕분에 농사잘 지었습니다. 네, <웃음> 네. 자,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자 되기 그날까지 저희 한국 농수산 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세요 <웃음> we go. Yeah.